전 요즘 방면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바바받는다고요? 네. 왜 그래. 왜? 끊지마. 말리긴 하더라. <웃음> 제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아태입니다. 자 오늘은 브이별 털 리뷰를 할 건데요. 브이별 털이 어딜까요? 브이비... 여기 다털 아니에요? 맞죠? 털이네요? 털이네요? <웃음> 왜 그래요? <웃음> 털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시죠? 네. 머리털, 겨드랑이털. 아 그... <웃음> 저는 너 털하면 요즘 시대에 맞게 뭐 디지털 뭐 이런 게 떠오르네. <웃음> <웃음> 제가 유일하게 털을 싫어할 때는 방바닥에 흩뿌려져 있을 때머리가닥이건 꼬부랑 아, 털 오해하지 마세요 꼬부랑 털을 말른 겁니다 고추털 얘기합니다 맞아요 털 나올 때 제일 싫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요? 오겹살을 먹었는데? 어. 껍데기 털... <웃음> 이런 돼지털 리뷰 아니잖아요 <웃음> 털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네. 이 털들이 수북한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방멸해야 되는지 아... 오케이. 그 양을 손 아. 선생님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바디! <웃음> 일단 첫 번째로 머리카락입니다. 아이고. <웃음> 무슨 일런 <이런>, 무슨 일런 <웃음> 아. <웃음> 이미지가 귀엽긴 해?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당연히 구점입니다, 저는. 저는. 실입니다 왜죠? 제가 머리 숱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머리카락이 또 너무 많으면 스타일링하기 에도 되게 힘들고 묶었을 때도 막 이만하고 맨날 엉켜있고 이런다는 음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대가리이큰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어? 풍성한 거거든요. <웃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누가 놀렸어? 그리고 아... 머리가 딱히 길지 않았는데도 머리 숱쳐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샵을 또 자주 가야 되는 아,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보이고. 때문에 음.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만점을 주지 않은 이유가 저도 머리숱이 많은 편이거든요. 음. 머리 감기고 말릴 때 너무 힘듭니다. 전 요즘 방면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팝밥 민다고요? 네. 진짜요? 생각을 해봤거든? 수염을 기르거나 머리털이 없으면 전문가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둘다 하잖아? 그러면 그냥 예술 가야저 수염 기르고 좀 진중해 보이지 않나요? 어 진중에 보이네요. 그래. 일인이 네. 있다니까. 그래서 머리카락 없는 게나 아프지 않은 것같은거는왜 그래? 왜? 그러지 마. 말리긴 하더라. 제발. 아니 나 머리 밀린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 뭐던 젖잖아. 그래서. 응. 응. 나한 번은 밀고 싶긴 해요. 2 0분이6개에서 미연해 주는 그럴까요? 어. 재밌을 것 같은데 밀면? 그러면은 너는 여자 친구가 머리카락이 0이야. 또1 2 3 1빠인 0에다가 무조건 가발을 씌운다는 말이 드 아, 진짜로? 친구 중에 여자인데 밀었던 친구가 있어요. 시험 그... 기간에. 아 <웃음> 자기의 그 의지를 다 잡아서 머리를 싹 밀어버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다올 A 받아가지고 내가 그러면 머리카락 잃어도 되지? 이거 이제 리프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보고 어 나도 머리 밀고 공부해야겠다 하고 다 밀어버리시면 어떡하죠? 본인의 선택을 <웃음> 네. 제가 책임을 져주진 네. 않는답니다. 그렇게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눈썹. 아 눈썹. 눈썹이 인상을 정말 크게 좌지우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난, 난 정리 안 해. 해어 좀. <웃음> 네. 눈썹은 남자면 짱구가 되고 여자면 짱아가 되잖아요. 맞아요. 어. 나는 이제 여성분들은 한 3점, 남성분들은 7점 정도? 음. 여성분들은 이제 숱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기가 그리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남성분들은 숱 많으면 인상이 진해보여서 좋죠. 응 음, 맞아요. 송송아 <웃음> 씨 보세요. 뭐영둥이처럼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제 눈썹 한 9에서 10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3 정도 없잖아요. 3 정도 없다. <웃음> 저는 눈썹이 너무 짙은 편이라서 좀 뽑아요. 오, 근데 막 진한 느낌은 아니네요. 뽑아가지고 지금 연하게 만든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근데 뽑는 것보다는 그리는 게좀더낫겠다 근데 여자친구가 쌩얼을 하고 나왔는데 모나리자야. 아, 저는 그러면 손잡고 같이 눈썹 문신하러 갈수 있습니다. 오. 없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스타일이맞아요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근데 여성분은 사실 눈썹을 대부분 그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베스트는 한6 정도? 저도 눈썹은 적당히 5,6? 5,6 땜! 인중턱 수염이죠? 저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0이요. 에 저도 0이요. 0 아니면 1 솜털 정도? 다른 멤버들은 다 없애려고 하는데 넌잘 알고 있구나. 리플 멤버 중에서는 마테랑 제가 좀 숨이 많은 편이거든요. 음. 저도 이제 거의 매일 해줘야 돼요. 한번 면도를 하다가 비면은 또 상처가 있으면 그날부터 이제 거기는 못 한다고 그러니까.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럼 엄청 아플 거 아니야. 나도 많이 겪었거든. 여기도 뽑아도 아프고. 그리는 레이저 제모를 해도 엄청 아프다고. 뭐, 레이저도 고 근데 네, 레이저 제모 받으면그 수염 민그 회색깔 자국도 없거든요. 그 회색 자국 있으면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 있잖아. 아, 있어요. 있어요. 음. 남성분들의 네. 레이저 제모를 추천합니다. 깔끔하면 되게 인상이 달라져요. 맞아요. 저 받고 있거든요.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있으니까 살이 좀덜쪄보요 그건 맞아요. 여기 딱 경계가 있잖아요. 좋은 거 같아요. 뭐. 간지러운 부분을 이렇게 터 턱을 이렇게 긁으면 진짜 대 시원해. <웃음> 어, 이거 좋았다. 여름철에 모기 물렸을 때 이게 진짜 좋거든요. 오 아, 근데 그런 말이 있던데? 수입 있는 사람도 엉덩이 낫다. 있다가 없으면 어머! 이렇게 되긴 해요. 왜이렇 얼어졌어? 그럼 진작에 좀밀고 다니지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럼 0점이네요. 네, 영점으로 합시다. 댐! <웃음> 팔다리! 이거 무조건 방금야, 나 진짜 개 짜증나. 맨날 밀어. 아, 여기는 넓잖아요, 면적이. 레이저를 받기도 귀찮고 그래요. 이건 그럼 빵점? 네, 빵점이요. 완전 진짜 개 극혐해요, 진짜. 팔다리 진짜. 털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제 몸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유희 씨. 네? 응? 흥분을 좀 가라앉혀주세요. 사실 머리카락이랑 눈썹 말고는 털은 아예 없어도 된다 주의기 때문에. 있으면 어때? 아, 좀 있어도 되는데. 아, 그러니까 없을수록 좋다 파예요. 아. 그러니까 있으면 뭐미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럴 바엔 그냥 아예 0인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닌가? 영둥 쓰는 미나요? 저는 털안믿니다 저는 적당히 그냥 딱 있는 어, 털 별로 없는 편이네. 한 6, 7 정도? 아니, 이 정도면 한 3, 4 아니에요? 아, 아니죠. 진짜 없는 애들은 없어요. 아, 없는 편인데. 나 아, 근데 한번 <웃음> 하면 안 난다. 왜? 그럼 러싹 뗐던 거야. 오랜 전에. 그대로 안 나. 아이 정도 있을 거면 그냥 다 없애버리자. 그럴까? 애매하지 않아. 다리 털 때문에 제가 20대 후반까지 반바지를 절대 안 입었었거든요. 털이 부끄러워서? 예. 네. 그거 숱 정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단정하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이 물려요. 목이 트랩인가요? 그러면 걸리나요? 네. 다리 털이 수북하면 목이 안 물립니다. 오. 대신에 털이 없는 발목을 자주 물려 <웃음> 과연 다음 털은 가슴털? 아. 남자친구가 가슴에 털이 나있다. 없습니다만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면 저 제가 왁싱 해줄 거예요. 음세가다더좋은데 근데 한국 남자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슴털 있는 사람들은 물죠 서영이는 보면 남성성이죠. 이미지가 가슴털이잖아요. 전 박멸. 무조건. 저도 그래요. 어. 있으면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될것 같아요. 냄새가 날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가슴털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배꼽 쪽에도 베레나로를 같이 난 경우가 있거든요. 제 몸에는 이제 베레나로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약간 있거든요. 저도 있는 거 그렇게 며,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 멍 때리면서 이게 배털 다 뽑습니다. 아 이렇게. 가슴털 말고 그... 아 거기 그 털. 포인트 털? 포인트 털. <웃음> 포인트 쪽에 있는 털들 가끔 <웃음> 나시는 분들이 있죠. 남자애들이 더 많을 텐데 그것도. 아닌가? 여자들도 포인트, 나라고. 나도 모르겠긴 한데. 보통 여기서 이제 아, 여자들도 있어 하시는 분들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안돼. <웃음> 아, 네. 오히려 가슴털이 다 있다 이러면 안 이상할 것 같은데 포인트에만 많이 있다 이러면 이상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그건 다 뽑는 거 추천드립니다. 남성분들. 음. 겨드랑이. 와이 샤프 지금 개울한 만 본다. 어. 어때요? 겨드랑이? 사실 밀면 은 상관없는데 음. 있는데 민거보다는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면 은 뭔가 좀더 반가운 느낌인 것 같아요. <웃음> 남자 가족들이 겨드랑이 털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저희 반는 발모제도 발랐었어요. 좀 나라고. <웃음> 근데 적당히 있는 건 상관없어요. 적당히 귀엽게 어떻게 털이 네. 귀엽게 나요? 물론 없고 이제 깨끗하면 은뭐확실 좋긴 한데 음.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웃음> 이러진 않아요. 어, 난내거 보고 그러거든아아 이러고 <웃음> 아잘 잤다 하면서 아막 <웃음> 이렇게 해요. 아, 밀어, 바로 밀로저 개인적으로 여름엔 좀 자주 미는 편이에요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에 미는 이유가 반팔티 입고 이렇게 막 만세하다가 살짝 보였는데 뭉텅이가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웃음> 없는 게 보이는 게 낫거든요? 깨웅 별! 별은 뭐죠? 아 거구시군요 꼬털꼬털 브라질리움 왁싱 하시는 분들 특히나 요즘 세대 많아진 것 같아요 완토 만토, 만토 해보셨어요? 아저해보진 않았어요 맞아 그거를 하면요 어, 나 아기가 된 기분이었길래. 어, 진짜. 응. <웃음> <웃음> 특히 커플 브라질리언 왁싱으로 이제 같이 둘다 밀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맞지 맞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커플 브라질리언 왁싱에 대해서? 서로 훨씬 좋다던데? 좋다던데요 아니면은 <웃음> 경험상. 나 <웃음> 경험은 안 해봤는데. 또 워낙 사안했어아 근데 전 알죠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이제 연인이 생긴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음. 아 저는 주위 여성분들은 한 사람이 더 많아요. 박멸이 여성분들한테도 훨씬 더 깔끔하다고 해야되나? 털이 없으면 그때 쾌적해요. 아. 그래서 제 주위에는 남자친구 이런 여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한 사람 많아요. 박멸 만나봤어? 다. <웃음> <웃음> 근데 만약에 별 모양이다. 재밌지 않아. 7점까지만입니다. 그럼 화살표 모양이네? 이렇게아 어, 네. 그거는 쉽네. <웃음> 하트 모양이다. 아 이러면 10점. 너무 귀엽잖아. <웃음> 만약에 이브 모양이다. 100점. 자 이렇게 V발 별털 리뷰를 다 해봤는데요. 네. 뭐 털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거 없으면 없는 건데 네. 보통 없으면 더 좋은 부위들이 몇개더 있잖아요. 겨드랑이라든가 가슴 털이라든가 이런 거 솔직히 좀 없으면 전좀 낫다고 생각해요. 사회 정서상전 발가락 털을 없으면 정말 좋은것 같아요. <웃음> 아 발가락 털 귀인 <웃음>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손에 털엄청 진짜 많은 사람 많잖아귀 이쪽에 털난애들 있어요. <웃음> 어때요? 신기할 듯! 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좀 나시더라고요. 별로라면 바로... 야! <웃음> 이게 암살을... <웃음> <웃음> <웃음> 유희수는 어떠세요? 남자친구나 남의 털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는데 음. 내 몸에 있는 털은 너무 싫어서 음. 다 밀어버린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관은 없는데 없으면 더 좋다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털이 많다 해서 막 싫어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있을 거라고 말했죠, 분명히? 음 응, 맞아요. 바디워시, 발로우으로 이걸로도 쓸수 있고 그럼 지금까지 꽃주의의 이별텃비이였습니다슛고